합계를 구할 때는 이 자리에 보통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써줍니다. 목록을 선택해 주시고 업무국과 편집국을 넣어주시고 합계는 SUM IF를 넣으면 되죠. 레인지는 국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국은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콤마, 범위를 씌워주시면, 여기에 합계가 구해집니다. 가로닥도 엔터치면, 국을 안 적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업무국을 하면 4가 되고, 편집국을 하면 3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국의 협회를.